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비둘기낭 캠핑장에 왔습니다 비둘기낭 캠핑장 사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낭 편의점도 있으니까 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여기서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직진을 쭉 하시게 되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입구에서 제일 처음에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 은 여기에 B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역이다 B 사이트 구역이고요 좌측은 B 17, 16, 15 이렇게 거꾸로 나가고 우측은 6, 5, 4 이렇게 거꾸로 나갑니다 여기는 모두 파쇄석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B 16번 파쇄석 자리고요 자리는 어느 정도 큰 편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주차를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마다 중간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오후 1시인데 오후 1시에 그늘은 3분의 2에서 한반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B1번부터 B6번, 요런 자리는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어가지고, 어, 자리에 대한 손실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B7번부터 17번 구역은 나무가 주차구역 뒤쪽에 있어가지고 자리 손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이트 크기는 똑같은데, 중간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좌측 사이트랑 우측 사이트랑 크기가 틀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늘도 상당히 져 있죠 그리고 B1번 사이트 옆에 편의시설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의시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고요. 어, 시설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샤워장 한번 볼게요. 여기 수납함이 있고요. 어, 샤워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 잘 되어 있습니다. 청소 금방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젖어있는 거 보니까 청소한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B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B쪽 지역에 오시면 제가 보기에는 B쪽 지역에서는 7번이 가장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취사장이고요. 어, 취사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비구역에 있는 취사장은 총두 개가 있습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문이 두 개예요. 그리고 B 사이트에서 그 화장실 건물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A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구역이 A 사이트 구역이고요 A 사이트 구역은 총 6개입니다 현재 보시는 데가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데 크기하고 차 세울 수 있는 거는 B 사이트하고 동일합니다 대신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현재 오후 1시인데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쪽에 나무가 하나씩 여기도 심어져 있긴 한데 사이트 쪽에 그늘을 만들어 주지 못하네요 A사이트에 계신 분은 B사이트 쪽 화장실 뭐 개수대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A사이트 앞쪽으로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관리사무실 쪽 화장실 개수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관리사무실 건물입니다 여기 비둘기낭 캠핑장은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관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입구에서 들어오시면은 지금 제, 저기 제차서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하시고 관리 사무소에 가가지고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있으니까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좌측으로 가면은 B구역 그리고 두 번째에서 좌회전을 하면은 A구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C구역부터는 저 앞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건너편에 있어요. C구역부터 있는 구역을 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C구역 쪽으로 넘어가서 자세한 사이트 리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모두 파자석 구역이고요. 구역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과 놀수 있게 좀 조성을 해 놨네요. 그럼 내려가서 사이트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캠핑장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표지판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옆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격 정말 착하죠 여기 입구에서 딱 들어오시게 되면 첫 번째 쪽 사이트가 C구역입니다 여기 구역 설명도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A, B 구역은 이미 봤고요. 지금 있는 곳이 C구역 입구 쪽입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가 C1번 자리고요. C1번 자리 A, B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에 주차구역이 있고 그리고 주차구역 옆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번호는 나무에 주차구역과 사이트 중간에 나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해서 C1번부터 C23번까지 구역이 있습니다. C구역이 뒤쪽은 도로가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차 통행량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CD2구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는 거과 같이.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촬영을 하다가 방역하는 도중이라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차에서 쉬고 있었는데 방역도 철저히 하는 것 같습니다. C1번부터 C4번까지는 앞쪽에 사이트가 없습니다. 다음번이 C5번 구역인데 C5번 구역도 앞에 사이트는 없습니다 대신에 길이 있어 가지고 차는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C7번 사이트부터 맞은편 쪽으로 D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D19번 사이트입니다 이 주차구역하고 지금 C7번 주차구역하고 주차구역 맞은편에는 D19번 사이트가 있고요 D19번 주차구역에는 맞은편에 C7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텐트를 쳤을 때 서로 마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텐트를 치면 은 앞쪽에 반대쪽 차량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획한 사람이 굉장히 기획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C고요 계속해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늘 하나도 없죠 그리고 맞은편에 D구역 지금 보이는 곳이 D17번 사이트고 그 다음 D16번 D15번까지 있습니다 D17, 16, 15번은 그래도 그늘이 지금 시간이 2시 20분인데 한반 정도는 생겨 있습니다 대신에 C사이트 쪽을 보면은 이 길쪽으로는 다 그늘인데 사이트에는 그늘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D15번 옆으로 편의시설동이 있습니다 우선 편의시설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편의시설 건물입니다 화장실부터 들어 볼게요 화장실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있고 아 어,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에어컨이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작동 중이고요 굉장히 시원해요 저 화장실 이렇게 오래 안 보이는데 어, 나가기가 싫습니다 여기서 1분만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샤워실은 지금 누가 사용 중이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시설도 옆쪽으로 나오게 되면 또 C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C 18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C 18번 맞은편으로 중앙에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E 사이트입니다 E 사이트는 이렇게 중앙에 있는데 어, 대신에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C사이트에 비해서 텐트칠 수 있는 구역이 넓은 편이에요 지금 보이는 곳이 24번 구역입니다 이 사이트 지역은 이렇게 중앙에 4개 사이트씩 붙어있습니다 사각형으로 해서 그리고 맞은편에 C21번 사이트입니다 C20번하고 C21번 사이트가 그나마 C사이트 중에서는 그늘이 많네요 그리고 이쪽 C21번부터 C22번 C23번 그 맞은편 쪽으로는 사이트가 없고 이렇게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을 공원처럼 꾸며놨네요 잔디밭을 지나면은 이 7번부터 이 10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4개 사이트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와 사이트 중앙 이 4개 사이트 중앙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잔디밭을 구성해 놨어요 이 사이트 구역은 이렇게 3개 구역이 있는데 3개 구역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2, 2번입니다. 그리고 옆에 2, 1번 사이트. 1번하고 2번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 같이 사각형 형식이 아니라 두개 사이트를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차두 대를 주차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단독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2, 2번은요. 이 2번 주변에는 어떤 사이트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큰 잔디밭이 있고요 대신에 이 1번 사이트는 이쪽 뒤쪽으로 잔디밭이 아니라 D 사이트가 있어요 이곳이 D 14번 사이트고요 역순으로 D13, 12, 11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진행됩니다 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곳이 D12번 사이트인데요 D12번 사이트하고 옆에 D11번 사이트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뒤쪽으로 잔디밭이 크게 있고요 아이들과 와서 놀수 있는 공간이 되게 넓게 있습니다 D6번부터 D10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D6번하고 D10번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으로 잔디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좋은 거. 저쪽에 편의시설이 엄청 가까워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사이트가 없습니다. 앞쪽으로는 광장이에요. D6번부터 D10번까지는 더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앞쪽에는 광장이 있고 뒤쪽에는 잔디밭이 있고 어,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괜찮습니다 이쪽 구역도 그럼 마지막으로 D1번부터 D5번까지 있는 지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구역이 D1번부터 D5번 구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쪽에는 잔디밭이 있습니다. 사이트 뒤쪽은 잔디밭이고 그리고 사이트 앞쪽은 광장입니다. D구역 전체가 이 중앙광장을 원형으로 둘러싸듯이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광장 쪽에는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D구역 전체 사이트들이 앞쪽에는 다른 사이트의 영향을 안 받아요 여기 광장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광장은 되게 큰데 땡볕이라 아 노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그럼 제가 아까 개수대도 안 보여드렸는데 개수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개수대가 문이 두개고요 어... 비구역하고 똑같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못 보여드린 샤워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요 보통 국립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같은 경우에 어, 샤워실의 온수 같은 경우는 카드 형식이나 이렇게 해서 돈을 추가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능과 같이 굉장히 넓어요 관리동 쪽에 A구역하고 B구역이 있으면 은 이쪽 별도로 C부터 E구역이 있는데 그늘 하나만 갖고 봐서는 B구역이 제일 낫습니다 대신에 뭔가 아이들과 논다거나 아니면 좀 초록색이 껴있는 이런 잔디밭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쪽 C, D, E구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C구역 입구 쪽에서 비둘기랑 폭포까지 가는데 약한 5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으로 한 10분 정도 잡으시면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그 폭포 구경하기에도 지금 있는 이 C지역, D지역, E지역 요 지역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비둘기랑 캠핑장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